안녕하세요, 반갑습입니다건인님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와, 건이님 우리 유튜버! 건인님 오셨습니다. 편집으로 이렇게 띄워드릴게요. 네.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고요. 저기 지금 보시면은 채팅방 지금 개꿀잼이죠, 여기? 무얼 보시나님이 방송 언제 하냐고 이러는데 밑에 선우영님이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. 이거 뭔지 알아요? 제 친구들이에요. 지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이 영상을 보면서 어? 갑자기 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지?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. 왜 들어오냐면 이 유튜브한다는 거를 누군가가 알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생방송 들어오는 거예요. 준비된 스트리밍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<웃음> 이렇게 해놓 건가? 명란적 코난이라고요? 코난이 빨간 넥타이를 매나?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코난이 그냥 이 옷을 어떻게 입지 근데? 뭐 그냥 코난처럼 잘생겼다는 얘인가 농담이고요 보이시나요? 요 반응들? 보이시죠? 반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리액션 한번 해달라고요 톡방을 보라고요? 아 어, 큰일 났다 아 큰일났다 아 이거 찍으라그랬는데 진짜 찍으셨나 설마? 잠깐만요 어? 진짜 찍었네? 와우 아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... 좀 그려네요 시청자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스파이가 너무 많아요 아 이런 세상에 2월 2일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엔딩송으로 굿모닝 듣고 오셨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와주세요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